오 마이 갓! 와, look at this! 와, wow, look at this! 아 이거 아 이따가 저기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고견 봐봐. 와, 맛있겠다. 이건 뭐야? 크림? 초콜릿 크림? 귀여워. 이거 캔디인가요? 와, 신기하다. 잠깐만. 퍼퍼! 먹어봐봐. 오 마이 갓! 아! Yeah. Sour. w e r y could it? Sweet and sour. And then juicy, juicy, chew. Popo, Quentana. Popo, I'm a three out of five. Chew, chew, chew, c h e c h e c h e Ice. Hello. <laughs> Yo. <Yeah. laughs> 야 <웃음> 없어서. <웃음> 와 너무 딱딱해 So hard. 에? 와와 so hard. 요 안민구. 미오쿠키순 o k 오! 에잇! 음! 이거 냄새 좋아! This is really good! 음. 야! 이거 두 마트! This is really good!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Wow! This o s so good. It's the s a e It tastes so similar, but I don't know what it is. m a t u 비슷해 비슷해. It tastes like Nutella. Nutella, 똑같아요. 아니. m m e I'm o n n a 이0점만점아 봐요 이거 it tastes like wood 와우 써 아, 미니 줄 미니 줄 let's try this out 아 이번 이번 과자 다 맞어요 음 이거 맛있어. 음와 이거 진짜 맛있어. The best. 여기 어 아니 이것도 맛있어. 이거랑 이거. 어, 안녕하세요. 예. 어, 어. 어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저 파룸이 어느 나라 사람 달아요 약간 진짜 일본 파룸. 일본? 아, 일본 아니에요. 제파름미좀 대구, 대구 사토리 있어요? 대구? 네, 대구, 대구 사토리. 약간. 약간 있어요?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 홍콩에서 왔어요. 아, 홍콩서스 네. 아유. 제가 이름이 헌, 헌이유예요. 헌이유? 어, 헌이유. 어, 헌이유. 헌이유. 헌이유. 응, 맞아요. 헌이유. 헌이유. 헌이유. 네. 이름이 이거네 예뻐요? 아이 아, 아. 이름은 무슨 뜻이 알아요? 허는 홍콩 아 이윤는 홍콩 아이유 뜻이에요 뭐, 뭐라고요? 홍콩 <웃음> 홍콩 아이유 홍콩 아이유? 아네 <웃음> 런담이요 <웃음> 아까? 에? 뭐라고? 뭐 뭐라고? 와좀 어. 어. 혹시 기찮님 아, 군산 하나 맛집 추천해 주세요. 뭐, 뭐 먹으려고? 이다가 아, 천국장. 청거 천국 천국장. 청국장, 청국장? <웃음> 네. 청국장 맛이 <마침> 없어요. 청국장 <웃음> 맛있는 청구장 추천해주세요 야 이게뭐야 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은 죽은 는데은모르겠람은 죽은 사사님추천하 사람은 죽하는 식당 이름이 뭐예요? 군산에서 죽은 사하는 식당. 사람 사람은 사람은 죽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롯데몰 람 앞쪽으로 보면 테로 앞쪽? 식당 테로 식당, 데로 식당. 네. 아 여러분 테로 식당 외워요? 기기산이 추천하는 맛 야! I need to get that! 오! 이거 좋아했어요 아닌거 그냥 좋아했어요 와! 와! 멋있다 o <laughs> Oh. Oh. Oh. Oh. Oh. What the hell is he doing? <laughs> oh. i t o go in. Oh.